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이렌이 울리고 조명이 깜빡이면서 빌런이 어둠 속에서 등장다 그때부터 천장이 무너져 아. 히어로가 선반적으로 날아서 펀치를 아. 등장을 뚫고 눈물도 뚫고 빌런을 잡아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바 히어로가 바닥에 착지하고 두번두 번. 어때? 어? 야 쫄지? 어?